은 진짜 안 가요. 몇 번을 헤어졌지만 결국엔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. 이번엔 진짜 안 가요. 이제는 알잖아요. 사랑을 하면 할수록.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이제 알잖아요 이젠 이제 이제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떨트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해여이리 마주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은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아무를 울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그대 평생 둘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헤어질 필요 없게 이제 사랑해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보고 파도 만나서는 안 되고 술을 취해 흩어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 우리 마주치도.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아무리 울어 음, 음,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는 안되고 어도도만나는 안되고 술 취해 흩어지지 않게 술도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한 부를 불어요 웃으며 한 부를 물어요